메리 크리스마스가 저물어가는 한밤중입니다. 오늘을 넘기기 전에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인사드려요. 오늘은 마리마이 매우 밝은 목소리로 인사드립니다. 징징이 이제 아닙니다. 쪼꼬미라서 옥상에 못나간 이 쪼꼬미 예쁜 다육이들은 정말 이번에 안전지대에서 이러고 있어서 다행이죠. 저 이렇게 조그만 애들 너무 사랑하는데 아 얘네들은 내가 옥상에서 겨울동안 벌려고 보내놓지 않고 여기다 이렇게 놔뒀는데 얘네들이 아주 좋은 명당 자리에 있었던 애들이랍니다 저번에 선물 받은 애들 다 이렇게 식재 끝냈고요 또 여기도 있고요 또 여기저기 막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또뭘 보여드릴까요? 짜잔! 저희 집에 있는 제라늄 희가왜 이렇게 꽃들을 어, 천장에도 엄청 매달려있어요. 보여드릴까요? 야 아이들은 그냥 이렇게 어, 빨래거리대에 요렇게들 걸려있어요. 그대로 어, 가벼운 상토흙을 써가지고 제라늄이나 이런 어, 야생화들 위주로 이렇게 키우느냐고 추위에 약해서 여기에 머물었던 애들이 아이고 여기가 진짜 쟤네들의 명단 자리였던 것 같아요. <웃음> 그리고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기다렸던 덕양갈매기는 제가 화분이 좀 커서 나중에 데리고 가야지 한 덕분에 여기서 살아남았고요. 제가 범 지난 여름 입꽂지로 이렇게 키운 진짜 조금미들이에요조금미 쪼꼬미 얼마나 조그만지 보여 드릴까요? 요래 요래요. 음, 제, 얘네 본체 의 모습들은 다 변하고 물도 빠지고 막 얼었다가 녹으니까 시커머 쭉쭉해졌어요 근데 얘네들을 내년제 좀더 키워서 화분으로 옮기면 되겠죠? 그리고 또 있어요. 여기도 조금미 다 입꼬지로 키워놓은 애들, 응. 안 가고 있었던 애들이 이렇게, 이렇게 살아나고 있었다니, 너무 예쁘죠? 아유, 여기도 다 입꼬로 만들어 놓은 그런 아이들이에요. 이제, 모주들은 다 예쁜 모습이 아니지만, 얘네들을 봄에 이제 식재하면 또 예뻐지겠죠? 음. 응. 근데 제가, 그동안, 어, 옥상 다육이들 때문에 매일 올라가서 그거 정리하고 어, 또뭐 깔고 펴고 엎고 뒤집고 막 쇼를 했더니 그때는 힘든지 몰랐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살이 내 살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뭔 느낌인지 아마 우리 엄마들 다육만님들은 구독자신 구독자이신 분들도 다 아실 것 같아요 막 살이 만지면 아파요. 수치기도 아파요. 이제 몸살기가 오나 봐요. 모르고 막 보냈던 그 시간들이 이제 싹막 몸에 그 통증으로 덮쳐 오는 것 같아요. 막 내가 내 살을 만지는데 막 쓰라려 죽겠어요. 근데 웃고 있잖아요. 너무 행복해서. 전에 같으면 제가 아마 이렇게 몸이 아팠으면 우울했을 건데, 제가 하루하루 그 댓글을 보면서요. 소설책을 읽는 기분이랍니다. 그러니까 음 너무 하, 나와 같은 사연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면서 어, 제가 해드린 게 없는데 제, 제 말에 1로를 받았다는 그게 제가 더1로를 받고 있거든요. 어, 너무 나 혼자만의 그런 아픔이었나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고 참 나보다 더 힘든 부분들이 참 많았을 텐데 내가 혼, 나 혼자 그렇게 힘든 일을 어, 안고 살아가나 하는 것처럼 또 내일은 남편 혈액암 때문에 병원을 서울로 가야 되는데요 항상 혼자 운전해서 다녀왔는데 어, 한쪽 시력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어 가지고 이 부족한 제가 또 운전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것도 걱정이긴 합니다. 뭐 자녀들은 다 커서 직장 생활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뭐 이런 날뭐 불러올 수도 없잖아요. 자기 다들 일하고 사는데 근데 아, 그장 그런데 운전은 좀 무섭긴 한데 그래도 한번 도전해볼 용기가 생겼어요. 이런 용기가 저에게 있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. 전에 같으면 나못 가. 지레 겁먹고 엄청 미리 공포스럽고 잠도 못자고 이랬는데요 요새 힘은 들지만 잠도 잘 자고요 아 너무 너무 기쁜 하루하루가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진짜로 제가 먹었던 지금까지 어떤 약보다도 좋은 처방이 내려진 듯합니다 아, 아 정말 너무 기뻐요 행복해요 몸은 힘들지만 하루하루가 정말 그 행복하다는 게 어떤 건지 아마 이거를, 이런 거를이 거를 하, 많은 분들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. 옛날에는 내가 어, 애롭코 쓸쓸하고 마음이 아플 때 아무 생각 없이 분갈이를 하고 있었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 실실 웃으면서 하고 있어요. <웃음> 너무 재밌고 아, 내일에 또 꿈을 꾸고 한동안은 제가 공황장애를 심하게 앓을 때는요. 가끔은 밖에를잘못 나갔어요. 문 밖에 나가는 게 갑자기 무섭고 누군가가 저를 뒤따라오는 것 같고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그럴 때면 아무 데도 못 나가니까 집안에서 이렇게 식물만 보고 그러고 있었거든요. 근데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 보면 어떠한 약보다 좋은 처방이 세상과의 소통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아프신 분들, 마음이 아프신 분들 나 혼자라고 생각 안하시고 나오세요 나와 마리만 만나러 오세요 마리만 수다쟁이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저랑 얘기하시면서 놀아요 꽃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할수 있는 취미로 하는 거지 이제 노동으로까지는 생각 안 하려고 합니다. 근데 정말 이게 노동이라면 못하죠. 사랑하니까 꽃을 보고 있으면요. 은 너무 예쁘잖아요. 뭐 때리고 앉아있어도 예쁘고요. 때로는 밝은 달이 뜨면 그 달이 그렇게 내제 눈에 슬펐었어요. 그 달이를 보고 슬퍼하고 달을 보고 울었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요 이제 달이 뜨면 춤을 출것 같은 그런 기분이랍니다 그런 기분이에요 <웃음> 이제 제라 놈들이 꽃을 많이 피우고 있는데 아이고 이거 보세요 제라들이 꽃피고 있고 얘는 크리스마스 선인장인데 얘들아 응? 꽃피고딱 졌어요 지금 크리스마스가 지났는데 언제 피려고? 그러면 크리스마스 선인장이 안 되는 거잖아. 못난이들. 그래도 기다려줄게. 아직 꽃봉우리가 이렇게, 이렇게 아직 남아있어요. 많이들. 근데 여기가 약간 베란다래도 저녁이면 뭐막 영상 7도 이렇게 떨어지니까 추워서 못 피는 것 같은데 그 와중에도 이렇게 젤아놈들은 꽃을 피고 있네요. 아유, 여러분. 제가 내일 그 복잡한 서울 속에 운전 잘하고 갔다 올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. 아, 오늘 저녁에 몸살약 하나 먹고 그냥 잘게요. <웃음> 아, 이렇게 정말 냉이 입었다고 펑펑 울었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<웃음> 며칠 사이에 이렇게 회복되고 기쁜 일 좋은 일막내 마음속으로 막 달려오는 것 같아서 새롭게 막 살아가는 느낌이 들어요. 아유 정말 아프신 분 저한테 오세요. 토닥토닥 해드릴게요. 그러면 여러분 오늘 도 행복한 하루 보내셨겠지요? 편안히 주무시고요. 내일 월요일입니다. 기쁜 하루 시작되시기를 아자아자 함께할게요. 감사합니다. 안녕히 주무세요.